수업 순서입니다. 먼저 화면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IP는 화면 분할을 뜻하는 거고요. Picture-in-Picture 약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시면 뉴스 방송을 해줄 때 뉴스 앵커가 전달하는 말을 수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이 화면 안에 화면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PIP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은 우리가 연속되는 영상 중에 어떤 지점의 기준점을 정하는 것을 키프레임 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1초부터 10초까지 점점 영상이 커지거나 점점 영상이 크롭되거나 하는 것들을 키프레임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시장면은 제가 직접 촬영했던 그리고 제가 직접 나왔던 장면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어떻게 다르죠? 네, 똑같은 옷을 입은 3명의 제가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한 장면에 다른 장면을 넣어서 장면을 더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촬영했던 것은 조금 재밌게 촬영하려고 만든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뉴스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요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화면에 또 다른 화면을 넣어서 표현하죠 그런 편집을 여러분들도 이제 할수 있습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의 3등분을 해서 내가 설 위치를 지정해서 촬영합니다. 저는 지금 왼쪽에 창고, 그리고 나무와 창고 사이, 그 나무의 오른편에 제가 임의로 눈대중으로 보고 여기서 연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새 클립을 쌓아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잘라서 뒷장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 A, B, C로 쌓으면 C가 제일 위에 나오기 때문에 B와 A가 가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C의 왼쪽은 A와 B가 쌓이면 C만 위에 보입니다. 그래서 C의 일부분을 잘라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B의 일부분을 잘라주면 A, B, C 세 개가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화면 분할할 영상 세 개를 들고 와서 타임라인에 쌌습니다 쌓는다는 어, 표현을 왜 했냐면 클립 위에 클립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아래 위로 쌓습니다. 자, 쌓으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제일 오른쪽에 그네를 타고 있는 저만 보이고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뒷부분이 보이게 잘라내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A와 B가 보이게끔 3분의 2 정도 잘라주고 그 다음 B의 장면을 3분의 1 정도 잘라주면 A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장면이 다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화면 분할을 할때 팁이 있습니다. 우선 타임라인의 클립들을 조금 어긋나게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크롭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나오게끔 잘라줍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게 주의해 주는게 좋은 게 ABC가 1, 2, 3, 왼쪽, 중간, 오른쪽 이런 식으로 쌓이는 게 좋지, 2, 1, 3으로 쌓이면 나중에 본인이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서 1, 2, 3으로 쌓을지 오른쪽에서 1, 2, 3으로 쌓을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화면 분할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타임라인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Command N을 눌러 주시고요 화면 분할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분할은 원래 있네요 화면 분할 2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PIP로 만들면 더 좋겠네요 PIP c r e a t 만들었습니다 지금 빈 화면에 제가 화면 분할을 위해서 촬영한 세 가지 장면을 가지고 올 겁니다. 우선 1번 장면이에요. 제일 왼쪽에 제일 열심히 적고 있죠. 자, 2번 장면은, 어, 이 장면을 쓰면 안 되겠네요. 3번 장면은 오른쪽에서 적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 아, 여기 있네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장면, 2번 장면, 그리고 3번 장면입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서로 겹치지 않게 촬영했는데 촬영하고 보니까 조금 겹치더라고요 다음에 촬영할때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촬영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우선 1번 장면을 타임라인 제일 위에 쌓아줍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2번 장면을 쌓아줍니다 제가 아까 ppt에서 설명드린대로 약간 어긋나게 놓아줄게요 자 3번 장면을 또 2번 장면 위에 쌓아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소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다 지워 줄게요 지금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지워주면 비디오도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디오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디오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lt 누른 상태에서 오디오를 전체 선택하시고요 delete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1번 장면 그리고 2번 장면 3번 장면을 가져왔고요 지금 소스 창면은 별로 안필요하기 때문에 이 화면을 전체 크기로 해주시고요 화면도 꽉 채워 줄게요 자 화면을 하나로 바꾸는 것은 네, 뷰어 창 오른쪽에 두개로 할지 하나로 할지 를 선택해 주시고요또 반대로 어, 이 화면을 꽉 채울 때는 네. %로 할건데 피스를 해주시면 화면에 꽉 차게 나옵니다 네. 조금 더 크게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크게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편집할 건데요. 지금 1, 2, 3번의 장면이 있죠? 1, 2, 3번의 장면이 있고, 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패널을 이렇게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디오만 잘 보이겠습니다. 자, 끝나는 지점 다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커맨드 B를 눌러주면 한꺼번에 다 잘립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장면이 나오다가 2번 장면이 덮어지고요. 3번 장면이 또 나오겠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명이 같이 나온 장면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 지금 여기서 왼쪽에 장면, 두개가 나올 수 있게끔 이 지점까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3번 장면에서 왼쪽을 자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인스펙트로 가셔서 네, 크롭핑에서 크롭 레프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잘리는 게 보이시죠? 벽이 약간 색깔이 변하는데 어, 이렇게 하니까 잘렸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지금 그늘을 만드는 이런 자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늘이 다안 오죠? 그래서 다음에 촬영할 때는 그늘 부분도 신경 써야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자르셨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또 왼쪽을 잘라줍니다. 왼쪽을 크로핑쭉 해서 잘라주면 어떻게 되죠? 네, 왼쪽에 있는 일본 장면에 제가 보이죠. 그래서 다시 플레이해보면 하나, 둘, 셋. 네, 잘린 게 어떻게 잘렸는지 한번 보려면 2번과 1번을 가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지워버리면 제일 좋겠지만 지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타임라인 왼쪽에 보시면 이런 이모티콘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모티콘을 클릭하시면 이 장면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가려주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3번만 표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어, 지금 제가 어디까지 잘렸는지 눈으로 볼수 있죠? 자, 이번에는 3번을 지워주시고요. 2번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 2번은 이정도 잘렸습니다. 그래서 1번. 네, 1번 장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1번, 2번, 3번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을 화면 합니다. <목소리> <있는 장면이 목소리>